부평구는 2021년 제2차 청년창업재정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여름방학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 8월 첫째 주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9일 2021년 제2차 청년 창업재정지원사업 선정자 6명과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임차료 등 창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피규어 도색공방, 디지털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품 제작, 타일 가구 제작, 인생 차 찾기, 실내 스케이트보드 클럽,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카페 사업입니다. 구는 선정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와 시제품 제작비 등 초기 창업자금으로 1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2019년부터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해 청년 창업자들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창업에 대한 열정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한 청년 창업자들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할 수 있는 행정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환경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방학 특강은 지구의 환경문제 이야기를 비롯해 새활용의 대표재료로 자리잡은 양말목, 그리고 어린 시절 장난감이었던 레고블럭을 활용해 키링을 만들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세활용은 쓰지 않거나 버려지는 물건의 디자인과 이야기 또는 쓰임새를 더해 더욱 가치 있는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자원순환의 방법 중 하나로 활동은 오는 8월 13일 진행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수정예로 운영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창의 융합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세라믹 활동인 창의 공작플라자 퓨즈피아도 색종이 세라믹가트와 알록달록 그릇 등총두개의 특강 프로그램을 구성해 오는 30일까지 청소년을 모집합니다 부평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24일 아동양육자 23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양육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2021년도 가을편 공감글판 당선작을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최정우 씨의 창작시가 선정됐고요 선정작들은 9월부터 11월까지 구청사와 구립도서관, 부평구 SNS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부평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저울을 사용하는 음식점, 정육점 등 203곳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계량기 수시 점검을 실시해 소비자와 상인의 상거래 신뢰감을 높였습니다. 부평구에서 올바르게 장난감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재질별로 나눠줍니다. 장난감은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지만 플라스틱이 아닌 장난감은 일반 종량제 쓰레기로 배출해주세요. 두 번째, 건전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분리해서 배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장난감은 종류를 구분해서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올바른 장난감 배출로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선물하는데 우리 모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평구가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마케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8월 한 달간 제2차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104개소를 모집하는데요. 키워드, 배너 광고, SNS 마케팅 비용 등 선정된 업체에게는 업체당 1회 40만 원을 9월 중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과 접수는 8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경제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됐던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17일간의 대장정 속에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은 총 232명이라고 하는데요. 총 29개 종목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메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5년간 준비한 모든 것들 후회 없이 멋진 경기로 잘 마무리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